잘 들리세요? Can you hear? Can you hear the game? 네, 오늘 해볼 게임은요 From the darkness란 게임입니다 네,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봅니다 아 빨리 끝난다 했으니까 금방 끝나겠죠? 그죠뭐 음, 그럴까 생각해 뉴게임 하면 되나? 뉴게임? 플레이? y 이거 뭐 해야 돼요? What should I need? Play your new game 여러분 그 훈수는 안해주시더라도 요건 해주시죠 뭐야? 플레이야? 뉴게임이야? 응? 오마이갓, oh From the darkness is a really scary game이라고? 진짜? 아니 금방 끝난대서 그래도 People told this will be finished fast 플레, 플레이 해볼까요? Maybe 뉴게임? 안되는데? 플레이 어? 그렇지. 달리기 키가 뭐지 키 get into 육십사호로 가라는데요 안기 뭐였대 아키가 육십사 올라가라고 아아아 아, 아. 아. 아, 진짜 645. 아, 뭐 소리 나는데? 아, 진짜 하지 마라. 아니, 씨바 왜 여기? 아, 아, 아, 아, 제발 아, 요려 아, 진짜... 아! 아, 아, 아, 아, 6층, 6층, 6층. 아, 씨, 안 보이잖아. 진짜 어, 어떻게 가라고? 여기를... 아, 지라 하지 마요데 아, 이봐, 지봐. 엎쳐 왔어요. 하, 아. 아, 여기야? 아. 아. 아씨 아, 아! 어, 여기 맞아. 하, 아. 아. 아파트 마이어 뭔데 아아 아 불켜 뭐 불켜 불켜봐아어떡하라고문 열어 아안 열려 아아이 <웃음> 소리 아 소리 너무 크잖아 야뭐 해야되네 와와 아, 아, 깜짝이야. 아, 나 진짜. 아. 아. 아, <웃음> 미치겠네, 진짜. 대나 이제 불킬수 있나? 아, 깜짝. 아, 소리가 너무 시끄러. 아... 아. 아. 이런 거 빨리빨리 해야 안 무서워요. 아, 깜짝이야. 아아 아! 아아!!!! 啊啊啊啊啊啊啊啊啊啊 아아아아아아 <목소리> <화장실> 없어. 없어 <웃음> 아안 보여 안 보여. 아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아아 아, 아, 이걸 추천받았는데 왜요? 이거 빨리 끝난다 해서 추천받았는데. 어, 이거 로드 형이 빨리 끝난다 해서 추천받았는데. 아, 이월 깨졌잖아 깨졌다. 소락. 아. 문제라쇼. 아, 나 진짜. 아, 잠깐만요. 아니, 불이 갑자기 꺼졌다. 아. 열어 이 시키야 뒤질라고 그냥 소 쳐비고 있어 아, 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해야 되냐고요 야 들어와 열어열수 있나? 이런거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빨리빨리. 지금, 새벽 1시. 끝, 끝. 음. 아, 비켜봐. 여기 뭐야? 여기 왜 갑자기 열려있어? 미싱 8차. 아. 으아, 깜짝이야. 씨, 열쇠도 디다 쓰는 건데. 아, 아, 아 뭔데? 하하하 아, 아아아 아. 아, 네, 열쇠 열쇠 아, 여러분 훈수, 훈수 환영! 훈수! 훈수 좀 해주세요! 아 이거 열쇠 어디에 써야되는데에! 여.. 아. 열쇠 어디에 써야돼요 e day if you don't Stop making noise at night. We will call the police. 열쇠를 얻었는데 나안 보이는데 숨소리 들려. 누구 자고 있나 봐. 음. 똑똑. 아! 야 <웃음> <웃음> 앞에 있어. <웃음> 앞에 있었어. <웃음> 아니 앞에서 나 보고 있었다고. 진짜 신발 진짜. 아 가석자 너 누구야. 너누군데 뭐냐고 너. 뒤진다. 아, 뭐 어떡하라고. 얘 어떻게 해요, 얘? 얘 어떡함? 뭐 어떡하라고 들어가야 돼. 여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요. 아, 뭔데? 다 들어가 볼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눈딱 감고 들어가 볼까? 죽으면 죽, 다시 하면 되지. 사람인데요? 사람 형태잖아. 여기 다리 있고, 팔 있고, 눈, 눈깔 두 개. 야, 헤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웃음> 이제뭐 어떻게 하고요 어떻게 지 여러분 나어행을못하겠이어아노잼이다 그치? 로아까러갈까요비플레이 로스타크? 아니노이 노잼 떻게뭐 노잼. 어떻게 하라고 아열어는거 어떻게 할거어 아무리 봐도 절거가야되는거 같죠? 여길 어떻게 들어가 얘가 나 쳐다보잖아 여러분 아 얘가 숨쉬고 있어요 와야어 어, 깜짝이야 <웃음> 들어가봐 Guys, should I go inside to him? Hi, bro. What's your name? 어 h a t s 어 o u r name? 어 h a t s r 됐다. 아무것도 없는데. <웃음>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가 봤거든. 근데 이약 이 입술 깎여 물고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웃음> 아 이거 어떡하라고 열쇠 어따 쓰냐고. 아이 <웃음> 훈수 좀해 봐요. 훈수 평생 훈수 그렇게 잘하더만. 뭐야. 뭔데? 아 저거 스위치다 스위치. 아 씨바 불또왜 꺼놨어? 아 누가 꺼놨어? 아아 아. 아. 아. 으아 <웃음> <웃음> <웃음> <나못 썼어. 웃음> 두고 있는게 아니고 나였구나 왜이렇게 무섭게 생겼니 하아 <웃음> 야야 니가 나 쳐다보면 어쩔건데 뭐야 저 인형 잘보라고요 숨기 뭐 숨어야되나보네 이따가 옷 못입나? 뭐해야되지 이제? 아 진짜 나 못해 아저기를 어떻게 나가냐고 너 기타 좋아해? 여러분, 나 진행 어디까지 왔어요? 몇.. 어, 얼마나 왔어, 진행도? 진행.. 제 지, 진행도 어디까지 왔죠? 여러분, 나 어디까지 진행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 진행 어, 어디까지 했죠? 여러분, 나 진행 어디까지 인지말좀 해주세요. 몇 퍼센트 정도 진행했어요? 훈수 좀 해봐. 이 훈수충들아 훈수 좀 하라고. <웃음> 이 다음 어디로 가냐고. 아 진짜 무섭게 생겼다 얘. 아 이상한 소리 나. 3 0 정도 왔어요 벌써. 벌 끝났네. 뭐야 이거? 뭔데 동그라미 두개뭐 어쩌라고? 뭐 지? 이게 뭐 어쩌 라는 거야. 야개 나오시래. 하, 나가볼까? 한번 건드면 뒤진다. 어허허! 깜짝이야. 아씨, 오이었잖아 야, 이거 뺀찌로 그냥 다 죽이면 안 되냐? 이거 좀틀어봐 아, 얘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 개고생이야. 진짜! 누가 불 껐어.. 아.. 장난질이야 또왜 빨간색 불 켜졌어.. 누가봐도 뭐 있잖아아.. <웃음> <웃음> 생각을 해보자.. 미션 어디 CCTV인데? 어디지? 커튼이 있고 의자가 있는데? 의자를 찾아볼까? 여긴데? 여기 어디? CCTV 여기 어디? 의자의 맞은편? 의자의 맞은편 이거 커튼쪽? 여기인데? cctv 뭐? 이거 머리 위에 있는.. 아 뭔데 이거 피? 아 깜짝이야! <웃음> 아, 얘또서 있잖아. 뭐 어쩌자는 건데 얘 진짜 여기서 아 오브젝트 get 실애잖아. 나가 그냥 이 없어졌다. 아제 하지 마. 하지 마. 들어가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음. 으나나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훈수 한 번만 해줘. 이거 다뭐 뭐 어떻게 해야 돼? 개다오 탈에 나가볼까? 아, 나가자. 아, 개다오. 문 열어. 아, 씨바 진짜. 아, 아. <웃음> 짤때매, 짤때매. 이거 오늘, 오늘 끝낼 수 있어. 이거 플레이타임 한 3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공략을 모르잖아. 아, 불 컸다 꼈다 하지 말라고. 아, 불안 켜? 현실이야 시프트 투런? 아 깜짝이야 씨바 진짜 누구냐놈! 어왜왜왜왜왜나 안움직여 나 뒤로 안돌아져 아아 뭔데? 나가병신아 여기있지말고 왜나 뒤로 안가져 왜왜왜 야! 아, 마우스가 고정이 돼 있어요! 아, 보지마! 아, 제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하는데? 아 진짜 이거 나깰수 있는 거 맞아? <웃음> 하... <웃음> 여러분, 솔직히 말해, 이거 진행 얼마나 했어요? 저 진행 얼마나 했어요? 저 진행 얼마나 된 거예요? 얼마, 얼마나 한 거야? 어? 아 진짜 왜 그래 4 0요 그럼 6 0더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 거의 다 왔다 라디오 소리 들렸는데? 어! C-바! 나왔어 쟤 나왔어 왜 나왔어? 수감해. 뭐야? 아 이거 어딘데 나? 빛이 안보이는데? 버그야? 이망겜이네 그만할까? 아니나 안보여 나 어디 갇혔나본데 여러분? 하이 엑스트로. 나뭐 어떻게 해야 돼? 어 보인다. 뭐야 나 어디야? 나왜 여기 있어? 가야 된다고? 불 꺼졌어? 생간 <웃음> 소음을 내가 아니야, 안 보이잖아. 뭐... 아니, 아무것도 안보이잖아뭐 어떻게... 안 닥쳐? 성방 발소 감사하고요. 아뭐 어떡하라고. 아. 아 이거 누가 추천해서 진짜 아. 자, 1부 자, 내일 이어서 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아유, 진짜 훈수 좀해 봐요. 뭐 어떡하라고. 내일 이어서 할까? <웃음> 지금 해가 져가지고요 많이 꼼꼼해요 집이 이거 시작한 지 엄청 오래됐어요 지금 문 닫으니까 좀안 안락하네 그래도 닫았거든요. 네 잠을 새 봤죠. 아그 거길로 안 지나가 나가지지가 않아요. 지금. 앞으로 안 가져요. 길이 뭔가 막혔어 여기. 막아놨어이 못된 유령 시키가. 여기서 뭔가 해야 되나봐요. 어 뭐야 갑자기 켜졌어. <웃음> <웃음> 이.. 에이야맛 뭐야 이거 뭔데? 아 슈바 어 물고기 바퀴벌 물고기 축모니 위에 물고기 밑에 축모니 가면 돼 이제 다 꺼져 다 간다 아 <웃음> 가만히 있어라. 뒤진다 움직이면 너. 물고기? 왜안 돼? 두 번째 거 어떻게 넘어갈까? 아 넘어가자. 물고기, 충모니 뭐 여러 칸씩 넘어지는데? 가 왜, 고기충무니? 너는, 밑에 숨을 20... <웃음> <웃음> 누구 왔어, 누구 왔어? 훈수 좀 해줘요. 제발 좀 훈수 좀 해봐. 아, 불 켜라. 거기오른쪽 <웃음> 고개만 돌려오라고요? 싫어요. 내가 당신 말은 왜 들어야 되죠, 백월신님? 돌리면 뭐줄 건데요? 또 이상한 거튀어나올고 거 뻔히 알면서? 돌려봐요? 오, 씨 바퀴벌레다 또다른 추모니 샤넬 샤넬 아, 씨, 발 진짜 문 열지 마아 아, 놀라라 아, 아, 그래, 그래. 유레카, 유레카. 내가 보여 아까 안 보이더니 아 오씨 난 천재야 있을 것 같더라 빨간색 나는 나는 천재였어 다 찾았다 안열려. 다 찾았잖아. 다 찾았잖아. 물고기 충모닝 맞지 않아? 빨간색 맞잖아 맞는데? 제대로 했는데 딴거 있나? 비슷한 거? 아닌데 이거 맞는데? 이거 샤넬 맞잖아. 추모닝 먼저 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아닌데 아 선배 또 나갔다 와야 되나 아, 그냥 찍자 왠지 이거랑 요거것 같아 아니네 아 이거 찍으면 되잖아 확률 자 일단 요거를 동그라미로 두고 하나씩 찾아보자 요거 아니고 <웃음> 요거도 아니고 다 찾으면 되잖아 요거도 아니고 여기 <웃음> 한 시간 동안 이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찾았다 파란색 메뚜기 어 맞췄어 뭐 노란색 맞았나봐 게이득? 내가 맞지? 예, 난 행운의 여신이라고 아... 나 이딴 거 필요 없는데 거지같이 만들어놨네 진짜. 문 열어, 이씨. F. F. 누르라고? 오, 오, 나 들려, 들려, 들려. 안 신경이. I buried him in the c r 거야 in Total darkness Voice Now I hear sound From the dark hear voice Go to the voice 아하하이가석교날 죽여 그냥 나 죽여 주면 안 돼? 이제 죽죽 죽여 주그냥. 그냥 죽여 줘 그냥. 죽여줘 그냥. <웃음> 어씨 시바 진짜 아 미안.. 똥똥 싸고 계셨네 아, 죄송합니다 스름 지 모르겠어. 아 제발 진짜. 지아씨아 아, 뭘까? <웃음> 아니 짧고 굵때에 언제 끝나? 너무 길잖아 길고 굵잖아 뭐야 나 왜이렇게 변했어 으씨 아이씨 아뭐 들어가야 돼? 뭘까? 내가 놓친 게 뭘까? <웃음> <웃음> 여러분 내가 놓친 게 뭘까요? 나 놓친 게 뭐야? 좀 알려줘봐 뭔데? 데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 똥이, 이이이 잖아 손가락도 하기 눈도 하기 이빨은 열쇠라고 손가락 손가락 없어 손가락 눈깔 눈깔 눈깔 찾습니다 어디 있을까 주무시는 건가요? 무슨 소리세요? 이거 일, 그 오늘 오늘 딱 진행하고 내일도 있고 내일 모래도 있고 눈깔 어디 있지? 뭐지? 눈을 어디서 찾지? 눈 이걸 빼는 거 같은데? 뭔가 그 지아 네. He is a strong in the d o g When you light up or the room, it will get weaker and you c a n get out. This is the coin box under this. This is the key to the box under the ceiling. us. 다음 맵이 또 있다고? 잠깐만. 아니, 다음 맵이 또 있는데? 아저저 저기요 선생님들, 아 이게 다음 맵이 또 있는데요? 우리 이거 다음에 이어서 할까? 어때요? 다음에... 다음에 이어서 하시죠 3분의 2 왔다고? sin. 보이않나뭐 어쩌라고 나어뭐 이딴 동네가 다 있어? 왜 여길 기온 거야 얘는? 사연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온 그서 불을 꺼오자. Try a g a 이라고 그 문을 안 열지 말고 기다려야 되나보다 그죠? 가서 문을 열지 말고 기다려보자 열어 볼까? 이게 왜 열면은 눌로 이동하냐고. 힌트는 you need to listen. try again. 거꾸로 가 볼까? 이게 순서의 힌트가 있을 것 같아 큐브처럼 자자 내려가봐 어, 오른쪽으로 가면은 바로 문이야 오 갑자기 아 벽이었잖아 아 갑자기야 깼다, 깼다, 깼다, 깼다! 에, 어, 문, 문, 문 닫아, 문 닫아! 뭔데? 왜? 막혔는데? 就到那 就打... 멋지네. 안녕 이 어떻게 서볼안있는자리풀 어떻게 있 초가 없는데. 아니 여기 초가 없어 초가. 여기 있다 뭐야? 아 내가 또 아예 되는구나 일일이. 거의 다 왔어요 <웃음> this guy 어따 나돌때다 놨는데 화장실 아까 화장실 자기야 아, 진짜 알았어 열어줄게 야 열어준다고 모든 방에 다켠것 같은데 아 여기 다락방 여기도 켜야지 이제 여기도 켜줘야 될것 같아 그렇지 난 천재야 또 뭔데? 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웨 poured… yeah, 다다다다.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 다센가 다센가. 어오사 삼. 뛰어. 아, 이. 아씨. 아니야. 아. 와. 아, 그, 아. 아, 뭐, 아, 데스복 아. 근데 나 진짜 게임 잘한다. 나 근데 진짜 잘하긴 한다. 그죠? 와. 아, 거의 스피드런. 아.